제이씨는 대학원에서 전기화학식 가스센서를 연구하던 전공을 살려 이를 상용화할 목적으로 2012년 이사를 창업하였습니다. 그는 창업 초기 자동차 배기가스인 질소산화물과 실내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가스센서를 주요 아이템으로 선정하였는데요. 공대 출신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사업화 경험이 없다는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창업 보육센터 및 청년사관학교에 입주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이씨는 창업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거두며 제품과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까지 하였죠. 하지만 자동차 부품인 질소산화물 센서를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본과 함께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품질인증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센서는 소비자의 신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시장을 창출하는 데 고전을 겪었는데요. 제이씨는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소산화물 센서는 중견 자동차 부품사에 이전하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센서를 개발하여 냉장고,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에 응용을 추진하게 됩니다. 초기 사업 아이템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시장 트렌드에 맞는 제품화 전략으로의 수정을 통해 이사의 기업 역량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전까지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지만 변화 이후 엔젤 투자 및 기관 투자에 연속으로 성공할 수도 있었죠. 이렇듯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이사는 현재 글로벌 가전 대기업과의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사람처럼 끊임없이 발전과 성장을 추구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환경에 훌륭하게 적응할 때만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사업화가 진행된다면 무척 행복하겠지만 기술 창업 기업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소비자와 시장의 반응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줄이거나 시장의 수요와 소비자의 특성에 맞게 제품을 다시 설계하여 개발하는 능력입니다. 목표시장의 속성과 변화를 인정하는 자세와 목표시장에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기술창업의 시작과 기술창업 따라하기라는 주제로 학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아이템, 인력, 자금, 사업화 전략 등에 대한 구상을 마쳤다면 많은 창업자들이 바로 창업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정도로도 준비는 충분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하지만 일단 창업을 실행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단을 검토하고 사업 방향 및 수행 능력 등을 외부에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투자자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와 같은 것들을 검토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실제적으로 기술 창업을 실행하기 전 객관적인 기준으로 기술 창업자의 사업화 역량과 투자 유치 준비 역량 등을 냉정하게 확인해봐야 하는 것인데요. 이는 현재 기술 창업자의 수준을 파악하여 부족한 경험을 극복하고 약점을 보완하여 창업 전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실 기술 창업 기업은 일반적으로 조직 규모가 작고 체계적인 경영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 개인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 창업 기업의 경영자는 제품 기획과 개발, 양산, 마케팅, 영업 등 경영 전반에 관여하며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대표로서 기술개발 역량과 함께 경영관리 역량을 겸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술사업화 역량평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를 크게 기술성과 시장성, 사업성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한편 투자유치준비 역량평가 측면으로 기술창업을 보자면 기술창업기업들 대부분이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이들 기업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투자를 하기엔 아직 부족한 기업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투자자는 창업 기업의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 투자 유치에 필요한 개념과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 창업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업계획서가 사업의 절반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프로젝트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하고자 하는 사업의 초점을 명확히 맞추어 사업계획서를 통해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잠시 살펴볼까요? 예비 창업자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바로 사업계획서와 사업을 별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계획서는 창업경진대회나 자금지원 등을 위해 남들이 보기 좋게 포장하고 실제 사업은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죠. 물론 투자자를 비롯한 외부인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포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와 실제 사업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 사업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선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나 시장의 변화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예상이 빗나가는 것은 사업하는 도중에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장과 기업의 상황은 수시로 변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변화, 일종의 리스크에 대한 대처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대내외 상황 변화에 적합하게 사업 계획서를 수시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수정하면서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처 능력의 보유 여부가 기업의 생존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 계획서를 심사하는 투자자 관점에서는 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가 구상하는 실제 사업에 맞게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는지를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기술사업 실행 계획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실제 아이템은 없지만 기술사업화에 관심이 있는 참여학생은 투자자 관점 또는 예시된 가상의 아이템으로 다음의 단계를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시장 적합성 조사하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 제품, 시장 조사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기술 제품은 무엇이며 어떠한 기술을 사업화하려고 하는지 등의 기술 사업 기회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페르미 추정법, 카노 기법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술의 시장 분석과 품질 기능을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술 타당성 분석하기입니다.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로서의 경영 능력, 기술 분석, 목표 시장 분석, 사업 주체의 사업화 능력 등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역량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럼 해당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다음 항목을 토대로 평가해 보세요. 단답형이나 예, 아니오 등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구현하기입니다. 아이디어를 기술로 사업화하기 위해선 사용자, 고객 관점의 아이디어 개발과 시나리오 작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객 중심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보호하기입니다. 특허를 통한 기술의 자산화는 기술 가치 평가나 차별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기술의 핵심 기술과 주변 기술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단계는 기술가치 평가하기입니다. 대다수 초기 단계의 기술 창업자들은 기술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과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기술이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기술의 기능을 과도하게 확장하여 기술가치를 높게 측정하거나 반대로 기술의 전체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의 가격 측정 및 가치평가 등 기술의 자산화를 미리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준비해놓는 것이 기술 이전 시 유리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기술 마케팅 실행하기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기술 창업 초기 기업은 각종 대회 및 세미나, 워크숍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아이템을 알리거나 기술의 영상화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술을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럼 해당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해보고 유튜브나 기술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기술을 홍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는 기술금융 투자받기입니다 기술 기반의 창업자들은 현금 흐름 및 손익분기점 등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계획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금계획은 구체적일수록 좋고 합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